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3일 밤입니다. 오늘 신문 기사 내용 중에 여기 있는 제목처럼 그동안 투자를 하신다든지 좀 다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해가 봐야 될 기사가 하나 실려 있어요. 그거 잠깐 한번 공유하고 퇴근을 할까 하거든요. 제목이 부동산 법인 세워서 탈세. 칼빼든 국세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제목에 부동산법인 6754곳 전수검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 편법 증여 집중점검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자녀 명의로 광고대행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 매달 허위 병원 광고대행료로 수십억 원을 직업을 했다. 법인은 전체 매출액 중 96%가 아버지 병원에서 받은 광고 수입일 정도로 유명무실한 회사다. 20대 초반인 자녀는 이렇게 편법 정리받은 돈으로 2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적발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인을 요즘 많이 다 투자 때문에도 많이 차려가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다 들여다 본다 소리네요 여기 보면요 어, 이처럼 올해 들어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편법정려와 탈법 세테크가 활개를 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앞번에 1216그 부동산 대책 때 그때 그래도 용하게 법인이 빠져 있었어요 었 그때 왜 법인을 뺐냐고 이렇게 그 해명을 해 놓은 자료에 보면 그래도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 물론 단기로 이렇게 팔때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과가 되는 지역에는 개인과 비교하면 굉장히 법인이 좀 혜택이 많기는 많았었어요 지득세도 4주택은 개인은 4.6 인데 법인은 그런 것도 좀 자유로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법인을 그대로 놔둔다 라고 했냐고 하면 그 장부라든지 이런 걸그 법인은 굉장히 투명하게 비용처리나 이런 걸 적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투명하게 이제 비용처리하고 하는 그런 그게 있다. 그래서 법인을 그대로 둔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선거 다 마치고 이러니까 나라의 돈은 풀고 있죠. 돈을 어디서 걷어들일 국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좀 아껴놨던 이 법인에 대한 또 세금을 많이 매기는 이걸 이제는 또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웃음> 여기 보면요 23일 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여기에 대해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고의적 탈루 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음,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설립된 부동산 법인만 5,779개 입니다 왜냐 12월 16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제가 법인은 그렇게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개인을 자꾸 올가매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이 법인으로 도망을 가죠. 내 혼자 이름으로도 뭐내 법인 하나를 세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달아난 법인이 5,779개였네요. 그랬더니 이제 지난 한해 동안 1 2,029건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무려 세달 사이에 거의 뭐 5,700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걸석달 사이에 설립을 했으니 많이 몰려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죠? 뭐든지 과하게 자꾸 몰리고 하면 또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량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13142건에 이른다. 이미 지난해 거래량 대비 73%에 달한대요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 거래량이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 그러니까 개인이 팔고 법인이 사고, 아니면 법인이 팔고 개인이 사고 이런 거래를 말하는 거겠죠. 법인은 2억 정도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업무용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은 거는 추가과세 10%가 있긴 해요.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판대도도 뭐 20% 정도고 대출이 도 많이 활용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유리했죠. 너무 좋은 건 그냥 안 놔둡니다. 이 정부가. <웃음> 이처럼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전환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에 집한 다섯 개 가져 있다 하면 네개 법인으로 명의 넘기고 양도 차익이 가장 많이 난한 개는 일주택, 뭐 비과세로 팔면 되었으니까 그죠? 주택을 팔 때도 개인은 6에서 42% 일반세율이죠. 이런 양도세율에 주택수에 따라서 투기가일지구나 조정지구는 10에서 20포인트 가산세까지 붙는데 법인은 양도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에 법인세만 내면 됐죠. 제가 했던 말력이 다 적혀있네요. <웃음>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국세청은 법인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 자금을 이렇게 편법으로 유용했을 때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인그래도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등이 어마어마한 내용이네요. 법인그래도 이제는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이러면 반드시 하겠죠. 이게 뭐 세금을 덜 걷는 게 아니고 더 걷겠다는 거니까 뭐 항변할 또 그게 없겠네요 개인은 이미 중과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중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아유 이제 도망갈 데가 없네요 일을 어쩝니까 다주택자는 어, 조정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이제 이렇게 중과가 적용이 되거든요. 어, 그런데 그러면 부산같이 비규제 지역은요? 예, 비규제 지역 부산은 비규제 지역이에요. 부산처럼 이런 곳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 안에 그래도 똘똘한 한채 이런 걸 조금 뭐 대출 규제하고 이럴 때 그때를 틈타서 법인 이름으로 구매를 한 거죠 규제 지역 안에 왜냐 대출에 대한 규제 법인은 없었고 뭐 얼마든지 중과 안되고 하니까 비규제 지역과 같은 혜택을 누렸던 거였어요 그동안 법인이 근데 똑같이 이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을 이렇게 규제를 한다 하면 이제는 돈이 또 어디로 흘러 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죠 전국의 비규제지역이 뭐 한두 군데가 있겠습니까 어딘가 대한민국 뭐이 안에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뭐 그런 뭐 집이 아닌 것 같으면 대도시 안에 있는 집은 뭐 괜찮은 입지에 사놔 놓으면 또 세월 속에 재테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계속 돈이 풀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 만약에 뭐 10억이 양도차익이 났다 그 중에 어, 이 주택 중과자는 62%까지 그 세율이 나오잖아요, 그죠? 42% 플러스 추가과세 20%, 62%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또 6.2% 더 있죠. 그러면 68.2%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이 10개가 생겼다 하면, 그 중에 거의 뭐 6.8이니까 거의 7개가량을 나라에서 가져가니, 자금도 내가 다 되고, 신경도 내가 다 쓰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은행에 이사까지 물어가면서 투자를 해놨는데, 그 중에 일곱 개는 나라가 거둬간다는 거예요, 결론이. 아유, 정말. 이제 비할 길이 없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비규제 지역으로 갈수 밖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이 안 풀리면 모르니까 돈이 풀리는 상황에 자꾸 규제를 해대면 규제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멀리 말고 부산을 놓고 보겠습니다. 부산 중에서 부산은 입주 물량이 많은 도시예요 향후에 입주할 물량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똘똘한 정말 역세권에 제대로 된 학세권이 뒷받침되면서 대단지이고 향후에 신축이 될 아파트이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런 아파트는 근데 아직 규제가 없어요. 저 같으면 이런데 사놓을 것 같거든요.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잘못 리딩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정부 정책이 저는 이렇게 정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유자금을 그렇다고 뭐이 시국에 뭐 주식에 다묻두 두기도 그렇고 그죠? 워낙 뭐 요동을 치는 장이니까 그렇다고 은행에 금리 뭐 점점 더 내려서 이제 뭐 재료금리 가고 있다 하는데 이런 와중에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놓는 건 가만히 앉아서 몇년 지나면 그냥 원금 까먹는 거와 똑같거든요.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굉장히 선택의 폭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 검토해보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그게 이런 정부 정책을 훑어보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정책을 거스르는 투자는 굉장히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고자 애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휙 내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막 바둥거리고 계속 내려가는 에스카레이터에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면 내려가는 에스카레이터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위로 올라가야지만이 목표에 널리지만 도달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부 정책이 저는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냥 비유를 하면 맞다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휙 내려갑니다. 정책을 리딩하고 자꾸 분석하고 그 정책을 그나마 조금 피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늘 연구하고 깨어 고민해야지만이 재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외려목이 다 잠기려고 하네요. 음, 늦은 밤인데요. 어, 이렇게 기사들 정부 정책과 연관된 건한 번씩 챙겨보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